아침입니다 지금 저는 길을 떠나고 있는데 벨로라던가요? 거기에 15km 지점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거기까지만 가려고요 아, 그러니까 15km면은 4시간? 그래도 오늘 오늘은 7시 반에 나왔거든요 늦게 출발했으니까 2시 안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출발합니다 비는 멈췄습니다 지금 그라뇨 다음 마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앉아서 잠깐 쉬다가 판초우이랑다 접어 놓고요 물도 마시고 물도 보충하고 다음 마을로 다시 이동합니다 다음 마을은 2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금방 가져먹을 뭐그 정도는 다음 마을, 마을 마을이 마을 자주 있어 가지고 쉬면서 가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는 이 벤치랑 물도 있고 해서요 쉬기가 좋죠 마을과 마을 사이가 이렇게 멀면 앉아서 쉴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산 같은 데는 <웃음> 걸타앉을 먼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황량한 그냥 들판에다가 길만 있어가지고 쉬어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코스는 마을과 마을 사이 거리가 길지 않아서 쉬어가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벨라로도까지 벨라로도까지 가는 이제 네, 세번째 마을에 왔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와가지고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쉬고 있어요 1 5 k 로지만 계속 걸었다가 힘드니까 지금 비가 왔다 안다 지금 계속 그래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그래서 판처우위를 아예 입고 가려고요 바람막이 겸도해서 제가 쌀쌀하게 느낄 정도면 일반인들은 추워할 거예요 아마. 좀 앉았다가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을이 이쁘네요 네. 마지막 마을에서 한참 쉬다가 지금 다시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 마을이 제가 가야될 마지막 목표지점이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안 쉬고 가면 1시간 반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비는 멈췄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우위를 바람막이처럼 해갖고 입었습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는 벨로라도 알베르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됐으니까 이제 밤... 아, 2시가 됐군요 식사하러 가야죠 걸을 때는 몰랐는데 멈추고 보면 참 이뻐요 만약 이걸 그냥 지나쳤으면 이쁜지도 모르고 그냥 흐돌대면서 언제 도착하지? 하면서 걸었겠죠 식사할 곳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날씨도 개가지고 푸른 하늘입니다 이 건물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웃음> 점심을 먹고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모자 하나 샀어요 기존에 있던 모자 계속 써도, 써도 되긴 하는데 턱근 조절하는 거 그게 좀 버튼이 고장이 나가지고 모자 살 기회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 됐죠? 점심을 양고기로 먹었는데 여기는 꼭 식사를 시키면 포테토 그 칩이 같이 나와요 감튀 메인인 양고기는 양이 정작 적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몇 주까지요? 저희 숙소 가서 좀 쉬겠습니다. 15km 걸었어도 피곤하긴 피곤하네요. 달 상태는 괜찮은데 몸이 피곤해요. 내일도 한 15호 정도 걸을까 합니다. 당분간 약간 좀심해서 걸으려고요. 잠을 한참 자고 나서 좀 주변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곧 저녁 먹을 시간이기도 하고요. 배는 그렇게 고프지는 않지만 그래도 맥주 한 잔에 뭐좀 먹으려고 합니다. 아 발은 괜찮은데 무릎이 좀 아파요. 좋지 가 않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원래 초반에만 조금 걷다가 뺐는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중간에 다시 꼈습니다 여기 무릎 보호대 그 지지가 아니면 걷, 걷는 게좀 힘들 정도고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샴푸가 떨어져가는데 곧좀 사야 되겠어요 뭐가 있는지 좀 둘러보고요 세세. 강아지 간식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저희가 화장품들도 있어요 저녁을 먹으려 했더니 식사시간이 8시부터예요 그럼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냥 파이서 간단한 간식 정도로 뭐, 훌륭한 식사가 될것 같아요. 이거. 이거 맥주 큰 거랑 이거 마시고 먹고 호스텔 들어가서 또 쉬겠습니다. 음.